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저는 지금, 어, 이제 도시락을 싸야 돼요. 이제, 어, 출근을 저희 파이크스. 남편이랑 저랑 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이트를 남편 사이트를 출근할 때 도시락을 사이트를 사이트를 싸줄 거라서 집에 재료가 없어서 지금 장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마트에 갈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있죠? And also,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angan market or carrot market, where you can sell and buy used items, people are giving out urea water for free. So, yeah. I, understood. I never knew there was a such a thing as urea water. Uh, that, again, I mean, but times like this, we really need to stick together. Right, get through this together. Udah p 잘피하나사하나 <목소리도> 잘하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산 소기먹는 날, 질축샷콘이어 Thank <laughs> you. 어? 이어거가그것